고득점을 맞을 때 차별화된 점이 있었냐고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경기 초등 임용 합격자 해초입니다 스터디원 4명 저희 모두 다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고요. 주변에서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고 또 따로 DM이나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용 2차 점수는 98.83점이고요. 자세한 점수는 화면에 띄워놓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시험이 2주 남은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고 느끼셨나요? 저는 2주 정도 됐을 때는 지금 많이 늘었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가는 완벽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시간을 넘긴 적은 많이 한 번인가 밖에 없었고 남긴 적은 많았는데 대부분 20초에서 40초 정도 남았고 뭐 1분 이상 넘긴 적도 있었는데 제 친구는 실제 면접에서 한 3분 정도 일찍 나왔어요. 시계를 못 눌러서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고득점을 합격을 했습니다. 면접 문제가 기출과 비슷하게 나오는 사실 저희가 경기 기, 최신 기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 시험장에서 아예 처음 보는 경향과 기출하고 전혀 다르다고 느꼈는데 경기 최신 기출을 보시면 아마 그 처음 느끼는 당황함은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에서 교육방안, 노력방안 같은 것들은 몇 가지를 대답하셨나요? 두세 가지 했습니다. 저는 말을 할때 어... A입니다. 그 A는 뭐뭐입니다. A를 말한 이유, 그 다음에 A의 기대 효과, 그 다음에 또 본론 2를 말하겠죠? B. 구조를 안 지키면 항상 그 삼첩포로 빠지더라고요. 면접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어느 것인지 고득점을 맞을 때 차별화된 점이 있었냐고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네 가지가 있어요 우선 발성은 발성을 바꾼 이유는 최대한 듣기 좋게 해야 되고 전달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생각보다 면접관과 수험생의 거리가 멀어요 방해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료함으로써 전문성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민수님이 대답해볼까요? 이렇게 목을 쓰는 게 아니라 아아 아. 민수님이 대답해볼까요? 저 단전에서 끌어오르는 아나운서분들 발성을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두 번째는 인상인데요. 스터디에서 한번 피드백을 들었는데 발성이 이렇게 아나운서식 발성으로 바뀌고 나서 웃지도 않으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도 무서워서 마스크 때문에 밑은 안 보이니까 눈을 최대한 웃었어요. 민수가 말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눈 위로 생글생글했고 또 제스처도 퇴, 최대한 친절한 제스처로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첫인상이잖아요 문을 열자마자 채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당당하고 밝게 걸어가면서 딱 문을 열고 목례하고 예! 들어와서 문 닫고 문 앞에서 바로 인사 안녕하십니까 어쩌고저쩌고 관리번호 15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부라고 했는데요. 공부는 전문성이죠. 시책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교육관이 얼마나 정립이 되어 있는지 많이 알면 저절로 면접에서 툭툭 튀어나올 때도 있고 교육관들은 통암기를 해서 그냥 툭 치면 기계처럼 나올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실전 연습인데 아무리 답변을 잘해도 시간을 넘으면 내가 점수를 주고 싶어도 그 해당 문항에 대해서는 점수를 못 줘요. 바로 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간을 넘지 않게 실전 연습을 무조건 해봐야 되고 가장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실제 시험장에 가면 정말 연습해온 환경과 너무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어 최, 정말 비슷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을 했어요. 개인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많이 물어보셨어요. 제가 저는 스터디만큼 개인 공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초반 개인 공부는 시책을 분석했어요. 어 진짜 시책 원문을 분석을 했고요. 그때는 책이 없어서 중반쯤 1차 발표 나고는 자료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특히 제가 공유해드린 자료 중에 심층 면접 수업 나눔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건 제 피와 살를 깎아 만든 자료예요. 후반에는 이제 완성된 자료를 보면서 계속 공부하고 스터디 하다 모르는 게나왔으면그 자료에 살을 덧붙이고 사이다 면접 책을 독파를 했어요. 우선 사놨는데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면접날 5일 전까지 그 주제를 다 공부할 수 있는 양이 주제를 하루에 7개씩 읽었어야 됐어요. 우선 밑줄 치면서 읽고 그 다음에 자료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 자료에 정리를 하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머리에 들어왔으니까 관련 문제를 찾아서 뒤에 있어요. 관련된 문제를 찾아서 동영상 눌러놓고 진짜 실전처럼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답변을 하는 거죠. 다 즉답으로 했어요. 저는 연습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거는 면접 문제를 다 즉답으로 연습했어요. 혼자 할 때는. 그 다음에 하루 루틴도 물어봐 주셨는데 어, 스터디가 아침이에요. 그래서 9시까지 학교에 가야 돼서 8시반에 씻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랑 가방 챙겨서 그 학교에 갑니다. 심층 면접, 수업, 시간 영어 세개다 끝나면 이제 두명이서 하니까 끝나면 12시 반 정도 돼요. 그러면 스터디원이나 동거인들이랑 점심을 먹고 그 토시를 1시부터 한 6, 7시까지 빌렸어요. 거기서 이제 혼자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아까 말한 그 사이다 주제 7개 읽고 말하고 끝나고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가서 또 동거인 3명, 저희 3명이서 돌아가면서 면접이나 영어나 수업 봐주고 서로 피드백해주고 그랬어요. 빡세게 피드백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어 근데 너 속도 좀더 조절해야 될것 같아. 아니면 은 특별히 좋았던 부분이나 이거 나도 써먹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도 있고 스터디를 어떻게 하셨냐 물어봐 주셨는데 초반에는 4인 스터디를 했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수업과 면접을 볼수 있어서 좋았고 그 다음에 중반부터는 2인 스터디를 했습니다. 지금 9시에 아까 말한 대로 하고 저는 저희는 하루에 3일 거를 다 돌렸어요. 5 개를. 초반에 이제 시책 내용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밴드 스터디도 했어요. 그 다음에 스터디 끝나고 복귀는 어느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초반에는 복귀를 했는데 복귀를 하기보다는 개인 공부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복귀는 거의 안 했어요 그 영상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보면서 어, 나 이랬구나 나 손을 막 이러고 있었구나 이런 것만 골라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뭐 긴장감, 불안, 멘탈 관리 측면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실제로 브이로그에 나오잖아요 특히 스터디 초반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이제 재수생 친구들이랑 하니까 좋은 점이 훨씬 더 많긴 했는데 안 좋았던 점은 너무 힘들었어요 초반에 너무 자교감이 많이 들고 또두 번째로 멘탈 나갔을 때가 1차 결과 나왔을 때 가치점은 60점으로 했는데 교육과정이 55점이 나와서 그때 2차로 멘탈이 나왔어요아나 열심히 해야 되는 점수구나 첫 번째로는 실제로 실력을 키워야 돼요 왜냐면 실력 없이 자신감은 절대 가질 수 없고 멘탈도 똑같기 때문에 개인 공부를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스터디를 하다보면서 내가 아는 게 많아지고 답변이 나아지는 걸 보았을 때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멘탈 회복이 많이 됐어요. 두 번째 팁은 경합권 합격서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썰. 제 친구 중에서는 대작년 임용에서 17점, 1배수, 1.34배수였어요. 근데 면접을 99점을 맞아서 합격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정말 끝으로. 근데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제 친구, 저랑 같이 이명분 친구 중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도 할수 있고 실제로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차로 뒤집히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고는 상대평가잖아요 사실은 그 시험장에 같은 고사실에 들어가는 14명, 15명보다 내가 잘해야 높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4명, 15명보다 내가 1등으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도움이 진짜 많이 됐던 방법인데 수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노량진 1타 강사인데 여기에 초등 임용 분위기 한번 보러 와봤다라는 마인드로 했어요. 나는 1타 강사, 1타 강사. 그러면은 좀 자신감이 확 붙어서 진짜 1타 강사처럼 하게 되더라고요 복장은 원피스 두 가지를 가져갔는데 수업 실연 때는 좀 친절해 보이려고 따뜻해 보이는 원피스를 가져갔는데 제 심층 면접 때좀전문적이어 보이는 그런, 그런 원피스를 입었었거든요. 준비물은 신분증 수험표 그 다음에 서류들, 그 다음에 담요, 핫팩, 목도리 어, 베개로 쓸만한 거, 저는 목도리 접어서 베개로 쓰게 됐는데 그 다음에 도시락 도시락은 저 샌드위치 맨날 사갔어요, 스타벅스에서 그 다음에 손목시계, 완전 필수고요 그 다음에 파우치랑 머리끈 머리끈 저 중간에 하나가 터져가지고 감독관님한테 빌렸는데 머리끈 여분도 챙겨가셔야 돼요 시험장 분위기는 엄청 조용해 하고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 엄청 축 처지고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예요 잠 2시간 자고 연습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많이 도움 됐어요. 시험장에서 그 자료에 단어만 떠올려서 그래서 신식 면접 하기 전에 그 문제 나올 것 같은 키워드를 외워서 가 시험장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시험날 시뮬레이션 루틴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느낌이 어땠냐 우선 저는 답변을 모든 문항을 다 했고 시간도 딱 알맞게 끝냈고 크게 막히는 게 없었고 뭐 초인공이나 이런 걸 봐도 내가 핵심을 잘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찢었다 라고 생각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주변 친구들이 뭔가 힘들어 해가지고 말은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힘들어 했던 친구들 다 엄청 잘 봤어요 느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심층면접 시간 분배를 어떻게 했냐 답에 많은 시간을 쓸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구상형보다 좀 체계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구상형을 10분, 답형을 5분 정도로 생각은 했는데 거의 모든 문제 비슷하게 답변한 것 같긴 해요. 3분씩 그다음에 좀 추상적인 말보다는 예시를 들어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어막 10시간씩 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 너무 지루하니까 진짜 직관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긴 했어요. 남자가 간호사가 될수 있냐? 뭐 아니 여자가 무슨 축구 선수냐? 이런 식으로 또 직관적으로 역할극 얘기를 해주니까 이 말할 때 되게 면접관들이 막 이렇게 했어요. 특색 있는 수업 실연을 위해서 넣으신 요소 있을까요? 어 신호등. 빨간 신호등을 들어주었네요. 무슨 어려움 있나요? 할때 신호등이랑 토킹 스틱. 아이들이 말 순서 말차례 안 지킬 때좀 약속을 많이 했어요. 태블릿 PC 지키기. 사이다였는데? 사이좋게 이용하고 다 다른 길로 새지 말자. 뭐 ADHD한테 i 열자라는 약속. 열심히 참여하고 자리 앉아있자. 학생 이름을 경기 지역 이름으로 했어요. 이거는 약간 엥? 하면서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겠다 싶어서 사용을 했고 어 양주야, 구리야, 뭐 두천아, 형태가 그때 시험장이 화성이어서 화성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괜찮았어요. 좀 수업 실현에서 뭘 예를 들어서 뭘두 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럼 세네 개를 하면서 나 이거 무조건 했으니까 채점해라 이런 뉘앙스를 줘야 돼요. 막 티를 엄청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좀 흐름을 말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활동 1번, 어떠어떠한 활동까지 했었죠? 이제 활동 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활동 2번부터 할 건데 활동 1에서 이런 거 했었다라고 말해주는 거그 다음에 어 체크리스트도 좋은데 기록을 하겠다 어 선생님이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기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지 많이 안 보는 거 초반에는 구성지를 되게 이렇게 다 티나게 들고 막 뭐뭐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안 보이게 이렇게 들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업 실현을 만능틀로 하셨나요? 실전에서 잘 적용할 수 있었나요? 네, 만능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능틀 자체도 어찌 보면 하나의 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는 내 능력이 만능틀인 것 같아요. 어느 문제를 봐도 그 만능틀을 변형해서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좀 현장에서 당황하는 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나눔. 고민하는 시간, 답변하는 시간 어떻게 하셨나요? 이것도 역시 면접 때는 만능틀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초학력에 대한 수업 나눔 질문이 나왔다. 진단, 개별학 교육, 지역사회 연계, 머릿속에 세 가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걸렸고 실제 수업 나눔 때는 하나 빼고 다 제가 그 만능틀에 있었던 게 나왔어요. 영어 수업 시련은 이 질문밖에 없었어요. 만능틀을 기능 통합으로 하셨나요? 각자 하셨네요.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는 각자 되어 있지만 사실 listen and speak을 기반으로 해서 처음에 빅북 활동 있잖아요. listen and repeat으로 하는 게 아니라 let's read라고 활동 이름을 정했어요. 좀 같은 활동인데 일부만 바꿔서 적용을 했습니다. 거의 기능 통합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활동을 하나씩만 외웠어요. 거의 기능 통합 문제가 나오고 하나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벽히 네개가 분절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라이트에 대한 활동 한두 개만 철저하게 알고 있으면 그 리시네 스픽에서 하나만 적용을 해도 나는 라이트 활동을 한 거니까 그렇게 좀 기능 통합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네요. 영어는 어느정도로 준비를 하셨나요? 못해도 소수점 감점인가요? 열심히 한 편이었어요. 이거는 고득점하고 평균하고 한 5점 차이밖에 안 나는 시험이에요. 내가 뒤집힐 수도 있고 뒤집을 수도 있는데 그 내외를 소홀히 한다는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그 다음에 영어 면접에 관한 질문인데 저는 영어 면접 책을 이렇게 펴놓고 그 다음에 영상 찍고 10개 이상씩 계속했어요. 영어 면접 한두 시간 공부한다. 두 시간 내내 계속 답변하는 연습했어요. 그리고, 아, 이거 좋다 하는 거 적어 놓고. 실생활에서 영어로 말하기. 실생활에서 말하려면 여러 어휘들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내 답변을 내가 작성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남의 답변을 외우려고 하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내 걸로 다 바꿔서 해야 돼요. 답변을 하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영어는 진짜 잘까먹어 연수를 하겠다, 동아리를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세, 생각했어요. 첫 번째 어쩌고저쩌고 뭐 teacher, 뭐 lecture 이러면서 연수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고 나면? 하면서 동아리가 생각이 안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동연 이렇게 외워버려요. c 청킹? h 머릿속으로 청킹을 만들어서 기억하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새학년 준비 계획 기간에는 뭘 하냐? 세 가지를 말했네요. 첫 번째, 학생 학부모 상담을 준비한다. 두 번째, 학생각 라포 활동을 준비한다. 세 번째, 교육과정 재구성을 한다. 세 가지 말했어요. 이거 준비한 적 없는데 되게 즉석에서 잘 이야기한 것 같아요. 유권자 교육의 중요성과 그에 맞는 교육 활동이 나왔는데 선거 나이가 만 19세에서 18세로 내려가면서 학교에서도 민주주의의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 첫 번째로는 학급 정당을 창설할 것이다. 학생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 것이다.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다. 선거 기간이어서 이거 나오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신선한 게 나오니까 확실히 좋아하고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받은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아, 저는 진짜 처음에 한 20명 정도 생각을 했어요. 공유해드리는 분. 근데 막 200명 정도 가까이 신청을 해주시니까 우선 되게 좀 놀랐고 걱정이 안 되다가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걱정도 생기더라고요. 폼에 적힌 대로 해서 제출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나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 네, 언제든 질문 주시면 차례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몇 주만 불태우면 이 과정의 결과를 내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주만 죽었다 생각하시고 마지막 힘을 이렇게 끌어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